반갑습니다 아, 한 주간 또잘 지내셨죠?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 저도 한국에서 오랜만에 좀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아시듯이 우리 거룩과 성숙관 교회 모든 사역자들은 일터 사역자들입니다 저도 어, 싱가포르에서 어, 지금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 저희가 이제 다룰 게 이제 성령론인데 우리 엔지니어 한 분이 불신자인데요, 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조셉 종교가 다 같지 않냐? 뭐 힌두교나 싱가포르는 아시듯이 이슬람 사원도 있고 힌두교 사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천주교 성당도 있고 또 여러 타오이즘 뭐 불교 사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왜꼭 교회에 가, 가야만 구원을 얻느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식사하러 가다가 이제, 어, 이분은 굉장히 어떤, 어떤, 뭐자, 뭐랄까요? 영적인데 관심도 많고 이제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 그분이 안톤인데, 톤이 그분에게 답을 했거든요. 아, 나는 위안받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거 아니다. 어, 나는 진리를,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문이 막혀가지고 다음부터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 부활하시고 가시면서 우리 의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데죠, 사실? 요즘에 너무 이제 교회가 힐링하고 이런 데 오해를 많이 하고 그렇지 않아요. 사실 교회는 음부의 권세 그 마귀의 권세를 꿰버리는 데에 있는 거예요 원래 교회가 예, 그 성경 곳곳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뭐라고? 유언이죠 우리 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모였고 우리는 이제 먼저 믿은 자들은 나중에 믿은 자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시간에 저희가 어, 성령을 이렇게 이제 배울 텐데 제가 여기 한3주 이상 지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출국을 하는데요. 3주 이상 머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죠. 주로 어, 엔지니어들, 이제 교수님들 이런 분들인데 제가 저를 어, 초청한 교수님이 있어도 전번에 어, 정식 식사를 하는데 자기과 교수님들 다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제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을 했는데, 이분이 자기과 교수님들, 불신자들, 어쨌든 과 교수님들, 이제, 이렇게 보금을 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노 교수님입니다. 이제 은, 은퇴를 얼마나 놔두지 않은 분인데, 어, 근데 이제 제가 식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분을 터치하셨던 것 같아요. 어, 정말 그, 이, 그 자동차 쪽이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교수님입니다. 터치하셔서 그런지 막 감격을 해가지고 아주 그 이제 그 옆에 이제 저희 선배님 대학 선배님이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한테도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아 그분도 목사님이십니다. 미국 남침내교회에서 안수를 받으셨더라고요 유학 중에. 근데 또 이런 숨겨지는 그런 보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있으면서 굉장히 성령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여러 분들을 좀 보았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성령에 대해 성령론에 대해서 배울 때는 이건 사실은 우리 신학생들을 위한 어떤 설교이자 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성도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딱딱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가급적 딱딱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원체 딱딱한 사람입니다. 논리를 좋아하고 따뜻한 사람이라 근데 이, <웃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아마 그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강의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자 성령이죠 그 우리 우리 성도들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좀 저한테 배우셨죠 자 성령을 구약에서는 어, 히브리어로 어떻게 하죠? 오이 <웃음> 대번에 이거 <웃음> 얘, 얘 이제 암기를 시켜야 돼. 자 루아크 엘로힘이죠. 한번 해볼까? 루아크 로힘자 우리가 바라시드 바라 엘로힘에서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나와서 그 성령이 그 루아크 엘로힘 메라히트하신다고 나오죠. 이렇게 물리를 이렇게 건 있는 어떤 그런 뭐 어떤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루아흐 엘로힘. 따시 해볼까? 루아흐, 루아흐 엘로힘. 자, 신학에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하죠? 자, 우리가 하기오스 카도시는 구약에서 거룩한 예,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하죠. 따시 해볼까? 하기오스, 하기오스 푸뉴마.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발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찌르면 루아흐 엘로힘. 하기요 스푼이머가 바로 나와야 돼요 거룩한 영이시니까 우리, 우리는 그분을 믿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분을 안에 모시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거죠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게 돼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싱가포르의 국부는 누구죠? 리코뉴스상이죠 자, 우리나라의 국부는 성경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죠 모든 그리스는 성경의 박사가 되어야 되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을 알려면 예, 이승만을 꿰고 있어야 돼요 싱가포르를 알려면 리콴뉴를 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미국을 알려면 조지 워싱턴을 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사실 이제 저는 어 김대중과 김일성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회개하고 나서 요즘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나 대한민국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뭘까? 이승만 대통령에도 보기 이 보기를 좀 시작한 사람입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그렇게 되죠. 우리가 역사 의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아이덴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을 믿는다면, 자 믿죠? 자 우리가 여러분 믿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다 좋은 종교예요. 나쁜 종교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죠? 위선자.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지 나쁜 종교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만큼 탁월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이 세상의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과학의 세계를 깊게 진입하든 어떤 것을 여러분이 깊게 진입하든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조하시게 되면 이제 이래야 되는 거죠.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은사도 다 중요하고 다 그래요. 그러나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성령을 받으면 이제 이런 거죠 내부의 전쟁이 시작이 되죠. 예수를 믿게 되면 참 예수 믿을 수, 예수 믿기할게 별로 없어요. 정말 주님이 택하신 정도로 교만하면 처버리세요. 왜 보세요? 한번 여러분 다윗세를 보세요. 그 전제 왕권의 왕이 남의 아내 하나 범했다고 죄가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 뭐죠? 큰 죄악이죠 음란죄들 치시죠 왜? 사단이 나중에 신혼하니까 참소 못하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하신 종들은 할게 별로 없어요 할게 예수님 자랑하는 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전쟁이 시작이 돼요 심각한 전쟁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최근에 여기 어떤 집사님들을 만났는데 거기 여자 집사님들이 큰 암이나 이런 병에 걸렸더라고 전 위로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고백을 해 울면서 이제 밤에 제가 만났는데 아좀 예수 좀 제대로 믿어보려 고 하니까 아이 시험 레벨이 달라진다 죽겠다 그러는데아 맞다고 어 여러 그 이제 영적으로 도약하신 거라고. 근데, 거기서 물러서시면 안 되고, 영적으로 더 무장을 해서 싸우라, 그렇게 곤면을 들었어요. 그 집사님들 다 뛰어나신 엔지니어들이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 성경으로서, 을 이건 영적인 세계의 전투가 있는 거고요. 영적인 세계는 그냥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적이차고 끝나죠. 아, 맞아요. 사실상 그래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사역자들은 우리 성도들이 잘하게 해줘야 돼요 잘하고 자라서 정말 우리가 나중에는 영의 아비 영의 아비가 되도록 파테르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정말 우리가 뭐죠? 그 파예데아 레벨에서 아주 어린 레벨에서 끝나버린 게 너무나 많아요 또는 좀 자라봐야 테크논, 사춘기, 헬라어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레벨에서 끝난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이 계속 영적으로 자라셔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그놈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요. 우리 영적으로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까지 여러분이 어떤 영화되기 이전까지, 천국문에 이르기 전까지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자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하죠. "한 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울 같은 경우, 사울 같은 경우, 이제 우리 뭐 감리교적인 표현을 읽자면, 이제 그 뭐죠?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장로교적인, 데 캘빈주의적인 입장을 말하면 참 애매해요. 그러나 이제 침내교나 좀 근본적인 입장이 빌리면 그 사람은 택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어찌하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봐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적들하고는 싸우기 쉬워요. 그러나 안에 있는 우리, 우리의 본성, 이 약한 마음들과 싸우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이걸 피흘리지까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자, 사실 성령 공부, 성령론에 대한 공부 다한 거예요. 다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약간 학적인 게 있을 수 있으니 졸지 마시고 다 암기하세요. 우리 특히 신학 이 방송을 듣는 이 설교를 듣는 신학생들은 시험에 나오니까 <웃음> 시험에 나오니까 전부 다 암송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저의 전략은 이 강의 시간에 다 암송하고 끝내버리셔야 돼 이해하고 다 끝내버리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이제 각 목사님들마다 각 교수님마다 좀 스타일이 다른데 제가 말씀드린 건이 시간에. 완전히 정신 차려서 암기하고 암기할까 암기하고 이해할까 이해해서 이제 끝내 버리시면 돼요. 다시 가서 공부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자 이건 저의 제가 설교하고 강의하는 것에선 적용됩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그분의 그분 다른 분들은 다른 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분들의 말씀이 또 맞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성령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말 원어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힘. 엘로힘이죠. 자, 여러분 논외로 여러분이 원어로 좀 이렇게 그 자꾸 시간이 가능하시면 원어를 좀 공부를 하세요. 그렇죠? 자, 그럼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이제 원어를 모른다고 해서 구원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이해가 더 되는 거왜 그러냐면 이해가 되는 이유가 어떤 번역의 과정에서 원어적인 의미의 7 0는 날라가요 그런 심각성이 좀 내재하거든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인 상황 또 원어들을 알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이름들을 한번 볼까요?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보혜사, 은혜의 영, 진리의 영, 지혜의 영 자, 그렇죠 우리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죠 자, 삼위일체가 뭐죠? 자, 성령의 한 분인 이 거죠 자, 인격이 따라는 거, person이죠 person, three persons are o n e 우리의 이성체계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특별히 서양인들은 이해하기 더 어렵습니다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해할 수 있는 컨셉이거든요 이건 신비한 거예요 삼위일체 중에 한분 하나님이시죠 자, 그리고 우리를 어떤 분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혜사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펴볼까요? 자 여러분 큰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뭐 그런 진리형이라 나오는데 뭐 보혜사가 원어로 뭐죠? 어, 헬라어로? 파라? 클레이토스? 뭐죠? 옆에서 돕는 분이에요. 자 보면 최근에 이제 제가 그 해방 전후 상황을 보니까 우리의 막 하는 지도자들이 교회를 거쳐갔더라고요. 박헌영이나 여운영 전부 다 교회하고 연관이 없는 인물들이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듭나지를 않았어요. 자, 우리가 역사를 잘못 배울 수도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이분은 거듭나셨더라고요. 자. 우리가 어떤 사상을 위해서 몸을 던질 수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건 불행한 거죠. 그럼 뭐죠? 거듭났다는 라건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돼 여기에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면 여러분이 정말 기도 많이 하실 거요또 옆에서 기도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달라요 완전히 예수의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국적의 관계 없어요 국적의 관계 없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시죠 성령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진리의 영, 예수의 영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언제까지 함께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야기해보세요 언제까지? 예, 영원토록 영원토록 근데 우리가 자꾸 죄를 많이 지어요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올 방법이 없어요 어떨 때 우리가 걔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 틈으로 걔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시죠 그러면 그렇죠? 근데참 너무나 요즘에는 죄 짓기 쉬운 세상이죠 그렇죠? 한번 신문을 클릭해도 음란한 것들이 막 옆에 보이고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에요 자한 가지 그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엑소도스 어, 애굽에서 이집트 장정만 봤을 때 20대 이상이 싸울 수 있는 장정만 봤을 때몇 명이 나왔죠? 60만이 나왔어요 그러면 총 인구는 한 300만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자, 광야 광야는 지금 현대보다 죄짓기 죄를 짓을 가능성이 더 적은데요. 즐길 데가 없잖아. 온통 사막, 사막뿐이고 단지 불평을 좀할수 있는 데겠죠. 그런데 그런 데에서 또 반역이 있었고 또그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도 있었죠. 자, 마치 우리가 엑소더스한 게 마치 교회에 나온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졸단강,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그 장정 중에 몇 명만 건넜어요. 두 명이에요. 어, 조슈아 켈레비죠. 그럼 현대교회는 어떨까요? 그 요단강을 걷는 건 이제 우리가 영원의 해분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제 비유로 볼 수가 있는데 현대교회는 여러분 대답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때 광야보다 훨씬 더 죄짓기 쉬운 세상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게 성령님이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굉장히 여러분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아멘. 어뭐 너무 위협적인가요? <웃음>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말 인간 자체는 인간 자체 내부에 교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성령님에 의해서 컨트롤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죄를 너무 많이 짓게 돼요. 저 여기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성령 보혜사 은혜의 형 진리의 형 지혜의 형이 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눈 감고 한번 여러분, 한번 성령님의 이름들 하나씩 이야기해 보세요. 시자, 성령, 보혜사, 은혜의 영, 진리의 영, 지혜의 영.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사용하세요. 자, 그리고 근데 이, 그 캐릭터를 보면 성령님의 성격 성격이라고 하죠. 캐릭터를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거죠. 근데 우리처럼 지정의가 있는 거죠.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는 거예요. 뭐 인격체라는 뜻이에요. 자, 성령 하나님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많이 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도구가 아니에요. 인격체세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인격체로 대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툴이 아니에요. 많은 부분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은 인격체세요 속성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시다, 영원하시다 어디에나 편지하시다, 전, 전지하시다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한번 볼까요? 이게 자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람께로다 그렇죠 이게 이제 거짓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시죠. 아주 싫어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하셔야 돼요. 요즘에 어떤 어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역으로 항상 그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짓말을 조심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거짓말을.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만한 거 싫어하시죠. 그리고 음란한 거 싫어하세요. 거짓말을 아주아주 아주 싫어해요. 간증을 하자면 저는 어떤 정치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슈가 되는 그분은 오,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얼마나 거짓을 싫어하는지 좀 깨닫게 됐어요. 이제 저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말 거짓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죠, 여러분 그 세상이 너무 앞에서 그 사실 죄와 세상과 마귀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는 어려워요. 여러분이 그 예레산상손의 말그 한절 한절 보세요.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죄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죠? 자, 신약은 뭐 간단해졌다. 복음의 길이 구원의 길이. 자, 물론 구약도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에 하면. 근데 구약은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많이 하셨죠. 십계명이나 제사 의식. 근데 구 어떻게 보면 구약적인 것은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어떤 어떤 행위를 해야 액션을 해야 죄였는데 신약의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법은 우리 헌법과도 같은 건데 마음 속으로 생각만 해도 죄악인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자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디 가서 수양을 한다고 될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라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이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위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죄악을 깨닫게 해 주고 한데 율법도 하나의 죄를 깨닫게 해 주는 거죠. 근데 정말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건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아멘. 자, 사역을 보겠습니다. 자, 사역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이 대부분 이제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자,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쓰여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 있는 거예요.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역사서인 것 같으면서도 역사서를 훨씬 초월해 있는 거죠. 자, 말씀에서 여러분이 이게 있죠.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 있죠. 그렇죠? 갑자기 레마는 뭐는 거죠?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말씀이 전부 다 신약에 보면 로고스나 레마나 전부 다 말씀으로 해석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원본을 보면 히브리 어그 헬라어 전경서를 보면 레마라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여러분에게 갑자기 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뭐냐면 이것들을 깨달으려면 여러분의 영들이 좀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으로 너무 가득 차 있으면 이게 열리지가 않아요 참 힘들죠 우리 사역자들도 이렇게 도와드리기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시냐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택한 종들은 그렇게 해서 영이 열리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성경이 영감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분석의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성경이에요. 쉬운 성경을 알아가는 방법에 쉬운 방법도 있고 어려운 방법도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면 쉽게 풀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성령시 성령 하나님은 창조시에도 활동을 하셨죠. 예왜3위일체한 트리니티 3-1, 하나님은, 우리 Elohim의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 후까지, 아주 영원히 계시는 분이죠.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어, 그래서 Elohim이라는 게, 여러분 있죠. 그, 히브리어를 보면, 이제 외우, 그 어떤 단어에, 임이라는 서픽스, 그러니까 전미사를 붙인 복수형이 되죠. 엘로힘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복수적인 의미가 있는데 보세요 바라시트 태초에 엘로힘 자 하나님 들로 해석을 하면 베로시트 바라 엘로힘 안 맞아요 바라는 3위칭 단수거든요 그렇죠 바라는 창조하다 엘로힘이라는 자체에 삼위일체하는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자 그다음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해 주세요. 그 책망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는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다윗은 그걸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자 군사를 시켜서 그 선지자, 그선지자 지적을 배워 버릴 수 있는데 안 그렇죠. 무릎 꿇을 쳐. 여러분이 어, 이렇게 죄에 대한 책망이 있을 때는 분명히 무릎 꿇으셔야 돼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또한, 사람을 중생케 해 준대. 우리 요한복음 3장을 펴 보겠습니다. 자, 니고데모라는 아주 훌륭한 리더가 지금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알려 주신 건데 이 거듭남은 하도 구원파가 말을 해서 거듭남 하면 이단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잖아요. 거듭남 너무나 중요하죠. 자, 3장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을 같이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 우리가 영으로 자, 거듭나야 되는 거죠. 자, 거듭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똑같다. 그럼 한번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자, 신앙의 단계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콜링을 하시죠. 자, 외부적인 콜링이 있을 수 있고 내부적인 콜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내부적인 콜링이 소명이라고 하죠. 그걸.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에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로마서로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는 사실 신학서적이나 신학 다름없습니다. 굉장히 메스터피스인데요. 신학에 있어서, 자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콜링을 하시죠. 그렇죠, 그렇 콜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뭐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자꾸 회개를 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수록 인간의 죄악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인간의 죄악들이 보이죠. 그럼 뭐죠? 회개를 하셔야 돼요. 자 내가 죄인의 괴수로다는 걸 깨닫게 되세요.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은 사람은 빌라도 계지만 내가 또못 박았구나. 이걸 아시게 되는 거예요. 자, 자, 그렇죠. 회개를 하시게 되죠. 그럼 뭐, 뭐가 일어나요? 그러면 회개를 하면서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회개와 믿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딱 인을 찍으시죠. 쓰일, 도장을 찍으세요.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다어 o 션이 일어나는 거죠. 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칭해 주시는 거죠. 자, 그 어떤 그 학문적으로 명쾌하게 이걸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현상들이 어떤 거듭남의 과정이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이제 밟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여러분을 지도하시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거듭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호락호락하잖아요. 거듭난 자들은 절대 세상이 만만하게 볼 수가 없어요. 알아요. 아이 권세가 있구나. 거듭난 자들은. 그걸 알아요. 세상이. 왜? 왜 예수쟁이들을 겁내야 하죠? 아, 보면 우리가 뭐그 과거에 보면 유럽에서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주 활기를 쳤죠 누구한테 화글을 댔죠? 예수쟁이들한테 화글을 떼어버린 거 왜? 죽음까지 불사해 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산? 오 필요해 주님이 명령하면 전재산 팔아다가 가난한 자를 도와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그 구세군의 윌리엄 부스가 그런 거예요 사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영국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정작 힘을 못쓴 데는 어디죠? 영국이요 하나님이 그런 거룩한 머리를 일으키셔서 그 달콤한 사상이 세상적으로 맞을 것 같은 사상이 힘을 못쓴 데가 영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쟁이들한테 학을 뗀게 그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아, 쟤들은 안 되니까 도저히 못해보겠다 아마도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를 구원할 자들은 예수쟁이들일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맛을 못 봐서 제 생각에는 예수쟁이들이 정말 그 성령에 거듭난 자들은 주사빠 저리 가라예요. 그래서 원래, 원래 그 아는 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 절대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자, 어쨌든 제가 이제 다시 본론을 오자면 여러분이 거듭나셔야 되거든요. 이 시간에 거듭나지 않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어셔서 여러분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살수 없는 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주님께 묻고 주님께 나아가셔야 되는 거 누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 자그 다음에 자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도 주시거든요 구원이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런 확신을 주시고요 보면 중보로 기도를 도우시고 다음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누구에서 잉태하셨죠? 마리아 자동역녀 탄생을 하셨죠 그 처녀에게 이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 이 잉태하신 거예요. 자, 다음에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죠. 아멘. 그다음에 여러 이제 봉사의 책임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원을 인치시고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구원에 관련된 것을 좀 많이 좀 체크해 볼 로마서를 대풀이해서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으실 때한 장씩 읽는 건 초신자지 이렇게 좋지 않아요. 잡으시면 서신서죠. 서신서잖아요. 에피소리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 그러면 받으면 여러분이 다 읽어버리지. 오늘 한 오늘 한장 읽고 내일 한장 읽고 그러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연인. 내가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 그러면. 한 번에 다 읽어버리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계속 읽게 되죠 초신자 시절에는 큐티보다는 그게 더 나아요 내가 로마서를좀 읽어보시라면 가셔서 몇번 읽어보세요 아, 주님으로부터 온 편지예요 응? Got it? 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한번쭉다 읽어보세요 사실 노래 이야기인데 바울의 서신에서 뭐 믿음과 이게 뭐 뭐죠 행위가 뭐 되게 대비한데 한번 읽어 보시면 얼마나 바울이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흥미를 끌려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말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사실은 내용을 보면 얼마나 바울이 성도들한테 예수님의 다시 오실심을 예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바울이 서신서에 그 너무나 구구절절히 강조돼 있는데 우리가 부분 부분 보면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런 믿는 과정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보려면 뭘 봐야 돼요? 로마서를 한번 여러분이 쭉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과 구원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 성령의 역사심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진지하게 주님께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거듭남이 없는 분들은. 아멘. 저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들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멘. 분명히 들으셨어요, 여러분. 음. 자 보시면은 이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보면 제가 지금 개역 개정이나 NIV NIV 버전하고 개역 개정하고 비슷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이고 보면은 이제 이건 왜, 여러분이 왜 오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개혁 개정 버전으로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는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하게 됐죠 자유하게 됐 리버티, 프리덤이 아니라 리버티를 얻은 거예요 자유함이, 자유함을 이자유 얻었어요 근데 원어를 좀 보시면, 좋은 게, 킹 제임스 버전은 아무래도 성경 4본에 좀더 가깝게 이제 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면 이게 빠져있죠. w h o w a l k n o t a f t e r the f t e s h e u t a f t e r the s p i r i t 자, 그리 i 도의 예수 안에 있다 i 는게누구 t 그 사람들은 육을 좇지 않고 영을 좇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인 king of the king of t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 영의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육은 흙의 냄새가 많이 나죠. 예, 그걸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십 년을 믿어도 이제 노년의 때도 아직까지 그 육을 잡. 음 넘어갔네요. 예. 노년의 때가 되셨는데도 아직까지 여전히 육을 잡고 이렇게. 세상의 것을 의지해서 가시는 분들께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에 보면은 분명히 밝혔죠. 주님이. 자, 그래서 이제 빨간 침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해석에 빠져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읽으시다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요즘에 킹제임스 버전도 한글 번역본들이 좀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조해서 보시면 좀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말씀 을 보겠습니다 자, 성령의 명칭인데요 성령의 명칭은 하나씩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성령, 일곱령, 주의의 영, 영원하신 성령, 영광의 영, 생명의 성령, 성결의 영, 성령 거룩하신 자 지혜의 신, 청명의 신, 모략의 신, 지식의 신, 재능의 신, 여와를 호경외하는 신, 진리의 영, 은혜의 성령 은총과 강구의 영.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사야 11장 2절암 2절암 볼까요? 이사야 11장 2절. 자, 이사에서 11장 2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 위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영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예, 그쵸? 지금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이제 이의 줄기에서 나오시죠. 이세는 누구죠? 어, 미스터 데이비스의 킹 데이비스의 아버죠, 아버지죠. 자. 자 그걸 말하면서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 지금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이제 강조점들에 대해서 저 강조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렇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거죠. 전능하다, 다음에 전지하다, 거룩하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이름에 이름에 이제 그 뭐죠? 의미를 다 가지고 계신데요. 예를 들어 보면 다니엘을 이름을 부를 때 누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 저지 저, 저죠 저 심판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죠. 초림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죠. 다니엘 다니엘을 부를 때 항상 여러분이 <웃음> 제일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요엘은 어떤 뜻이죠? 요엘은 자 우리가 믿는 에호바, 어, 에호바는 엘로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리사는 어떤 뜻이에요? 자지저스 다음에 예수, 여호수와 호세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엘리사, 엘리야는. 자, 그쵸. 요엘과 비슷한 의미가 있죠. 예. 자, 좀더 나가게. 이름에, 여러분 각자 이름에 그 어떤 그 이름을 보면 어떤 강조점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의 요셉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요셉은 뭔가 재정의 축복과 좀 연관이 있죠. 그죠 어 제가 거의 파산 직전에 갔을 때어 친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너를 요셉이라 하리라" 이렇게 해서 제 이름이 요셉이 됐습니다. 우리 갈래 목사님, 갈래 목사님 뜻은 어떤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웃음> 예, 자, 자, 어쨌든 그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좀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신약 그 아도나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죠, 주인. 그러니까 구약의 그 에호바 여호와나 아도나이가 신약에서는 어떤 헬라어로는 어떻게 불르죠? 퀴리오스 따라보세요, 퀴리오스퀴리오스 퀴리오스. 퀴리오스. 예, 예, 이제 기억을 하셔야죠. 예. 그래서 우리 기도하실 때 사용을 해보세요. 그 의미, 그 단어에. 명칭의 그 의미들을 보면 여러분이 아 이, 이분의 어떤 이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듯이 성령의 명칭을 보면 그분의 특성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랬어요. 우리가 재능이 부족할 때 재능의 신이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 자 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고 자 잘된 진리의 여기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서 음. 여러분께서 이제 그걸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실제 우리 목회자들이 어느 순간 이 이제 주석서를 많이 보는데요. 어느 순간이 되면 주석서의 한계를 느껴요. 그때는 제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꿈에서 하나님이 다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 중에 가르치시는 분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특별히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자, 아, 그런다고 우리가 어떤 성경 연구를 게을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느 순간에 도달했을 때는 성령 하나님의 이제 개입을 목회 목사님들이 이제 알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제하고 전능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부족할 때 주시옵소서 하고 자 구원에 있어서 이제 성령의 역할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자 거듭남 이제 거듭날 때 이제 보시면 활동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중생케 하고 거듭나실때 그분의 역사가 있죠. 다음에 침례를 이야기했고 인치심. 성령께서 인치시죠. 자 구속의 보증으로 뭐로 이제 우리가 양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인쳐 주신 게 도장을 딱 찍는 거죠. 너는 내 자녀다라고. 왜 성령의 사역이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제 내주하시죠. 내주. 하시죠. 내주. 안에 게, 계시는 거예요. 안에 계시고, 다음에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자, 아, 말씀드렸듯이, 우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그, 자,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자, 그렇죠. 이 마귀의 전략은 이런 거예요. 다음, 우리 다 더불어서 지옥가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거룩한 상태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죠? 지옥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뭐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 계속 기도하 능력 달라고 이 죄악들을 끊고 이기게 해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현대의 많은 철학들이 뭐죠? 예, 합리화를 할수 있게 해 줘요. 굉장히 문제인데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뭐제 학생 때부터 떴지만 이제 포스트모더니즘 뭐죠? 대표적인 컨텍스츄얼리즘이라고 이제 상황주의예요. 자, 인간의 차을아잘 모르겠다. 네가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해라 이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흐름은 자, 뭐죠? 우리 공학에서 옵티마이제이션. 최적이죠. 최적. 옵티마이제이션 값을 찾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세상은 가르치죠. 근데 이제 애매한 상황에 오면 이걸 때까지 저걸 때까지 몰라요. <웃음> 이제 그걸 전문 영어로 다른 말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세상 학문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 처했을 때 아무 판단도 못 해버리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책임은 누구한테 오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세상 학문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을 띄어주시고 보게하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게 써져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쨌든 이 세상을 격파하고 이겨나가는 데는 이겨나가는 데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침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되면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아요 각양각색으로 무너뜨리려고 해요 가만 두지 않아요 여러분의 약점을 누가 잘 알죠? 사탄이 정말 잘 알아요 이리하게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있죠? 세상학문이나 이런 걸 통해 우리가 합리화시킬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럴 수 있겠죠 아니 뭐 왕이 그런 거나 못하냐 <웃음> 근데 하나님보 보면 그치 않아요 네가 설령 왕이라도 안돼 다윗은 그걸 안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왔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 있어요 죄를 지었으면 대가는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은 음란을 아주 싫어하시죠 아울은 그 당시 음란한 행위에서 그 다음부터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있으면 음란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자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배신을 했죠. 자 그렇죠. 전부 다 비유다.는 자살로서 지옥갔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는 다 배신 배신의 대가는 어떤 거죠? 순교로서 검증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역시 저희 설교는 인기가 없을 수 있네. 전 사실을 이야기해야 돼요. 자, 지금 지금 뭐 이제 예를 들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많은데 의도가 불순한 줄은 알아요. 있죠? 신문사도 있고 그 그들이 지적한 누구 음란의 어떤 목사님 또 이제 저희 예전에 대학부 친한 그 형은 지금 대형교회 목회자예요. 예를 들면,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 음란한 자제 잊지 말고 선교제 가서 순교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만약에 어떤 음란한 목회자들은 그렇게 이야기 해줘야 돼요. 이건 주님을 배신하는 거다. 자, 성령이 살아있다면 당신은 북한 가서 순교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역으로 여러분 각자가 그 어쨌든 우리 각자가 정말 성령이 내주하시면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되고요 우리 안에 그 정말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아가죠 캐피탈리즘을 살아가는데 뭐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돈, 그렇죠? 돈의 장사 없죠 돈이면 다 넘어가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근데 이제 뭐냐면 돈이 꼭 필요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필요한 게 이놈이 뭐죠? 우리를 지배해버리네 이제. 그래서 돈을 유용하게 잘 쓰라고 한 거지 우리가 돈에게 지배해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신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폐쇄된 공동체에 사는 것보다 이 바벨론에서 거룩하게 사는 게더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특히 가장들, 남편들은 남편들은 뭐죠? 사실 제가 보니까 예전에 3개월간 급여가 안 나오니까 가정이 말이 아주 말이 안... 뭐라고 하죠? 완전 무너져버리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일반 사람들 아무 대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자, 자기에게 언젠가 위기가 온다는 걸 모르죠. 그래서 특별히 급여를 받고 산다면 그게 더 심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돈을 항상 돈과 성과 권력과 명예는 항상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제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늘 거룩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돈이 얼마나 막강한지 경험하셨죠? 여기 학생. 경험하셨죠? 돈이 달콤하죠. 그럼요. 달콤해요, 달콤해. 근데 그것을 우리는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추구하고 명예 권력을 추구하면 이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뭐 프리메이션이라고도 하는데 걔들의 거미줄망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우리는 그런 걸 이제 아예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도 말고 오직 예수만 추구하시면 돼요. 자 우리 성령 하나님 또 위로해 주세요. 제가 제일 못한 게 위로를 잘 못합니다. <웃음> 위로해 주시죠. 우리 옆에 계실 때 항상 우리를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시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항상 여러분들을 이게 평안을 주실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달라요. 세상은 진정한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의 한계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진정한 평안을 줄게 하면 절대 그분한테 가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께 가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학문이든 여러분이 정말 학문탐구를 하면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제가 하는 분야가 자율주행차라 인공지능을 많이 씁니다. 이제 뭐 딥러닝, 광학, 많은 총체적인 아트죠. 아트고 한데 이제 그 코어 알고리즘으로 보면 해 아래 새것이 없어요. 20년 전 30년 전에 제가 배웠던 그 전혀 그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여러 이제 포장이 잘돼 있는 거죠. 그게 세상 학문의 한계입니다. 세상 학문의 한계고 여러분 그 거라나지의 성령의 가르치심은 그렇지 않아요. 늘 새로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도 주석 주석책 보세요, 보세요. 그런데 그 주석책들이 정말 그리스, 로마 철학 가운데 이렇게 쓰여진 것들이라 한계가 극명해요.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돼요.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성령이 정말 가르쳐 주세요. 어떤 경우는 어떤 형제들을 보면 이제 어떤 형제들은 교회에 나온 게 꿈에서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다 알려주셨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온 형제들도 있고 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진짜 진리를 탐구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진정으로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가르치신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이제 삶을 이제 인도해 주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우리가 개혁파의 의견을 한번 봅시다 저희 교회는 대안의 수교 장로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파의 글과 의견들을 그냥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함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생하는 순간 성도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한번 성령 세례 받은 성도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본다 그렇죠 우리가 불 같은 그 성령 세례는 우리가 그... 그한번 받을 수 있죠. 정말 진정한 회개와 근데 이제 그렇죠. 매일 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해야죠? 하 마치 이것 것 같죠. 우리가 목욕을 한번 하죠. 근데 매일 목욕할 필요는 없죠. 물뭐 채워놓고 우리 이제 손발은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죠. 이런 비유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우리 화끈한 다혈질의 베드로가. <웃음> 어떻게 죽겠어? 씻을 수가 있습니까? <웃음> 그랬다가 안 그러면 넌내재자 아니다 하니까 그럼 아예 통째로 다 씻어주셔서 <웃음> 그 말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셔야 돼요 늘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의 직업을 제가 잘 모르는데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는 회사에서 저는 이제 연구 파트에 있는데 저는 우리 제 영업이나 마케팅 부서를 저희 내부 고객이라고 합니다. 내부 고객은 외부 고객보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웰 well 이렇게 컨트롤이 좀 되어 있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잘또 설명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직업이 어떤 걸지 모르지만.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어떤 권세가 성령의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해요. 그다음에 또 프로페셔널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가르치심과 또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삶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뗄려 뗄 수가 없어요. 아멘. 음. 자,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도 하시죠. 자 치유도 하십니다 자 보면 자야고보서 5장 13절로 2 0절한 절씩 교도가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의기바라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웃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사하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03편 1절로 5절을 한 절씩 보독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 하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하시는 도다 우리가 이런 엘리야 같은 경우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치유의 사역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많이 하죠. 자, 그, 그렇습니다. 여기 경험한 분들 많으세요. 저도 아주 오만한 지식으로 똘똘 뭉쳐있던 저도 붕상 <웃음> 목사님이 기도로 귀 이명을 고침받았습니다. 몇십 년 전에. 여기에 어떤 우리가 좀이 시간에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밝히지 못할 어떤 병마와 싸우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육체의 질병이든 영적인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근데 이걸 사해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잠시 좀 기도합시다. 잠시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죄악들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고. 자 여러분이 혹시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에 우리의 성도들이 다 치유함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외통들을 회개하고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 수금 송파미, 오라, 합니다 a 석ala, 석ala, 예, 지금, 송파 우리 송도들이, 쥐을 용사의 주식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송도들 예, 송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죄를 다회개하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 e n 유치적인 c h i 이 d r e n young c h i l d 도들이 병마를 치 d 하여 n c h i l 이름으로 모든 악령들은 따라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 치유다. 하늘을 위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의 이름, 그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예수를 말하는 악령들은 따라갈 치유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하여 출시 없어서 이들이나 다 용사가 되게하여 출시 없어서. 모든가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야 성장이 우리는. 우리와성정이 똑같은 엘리아를 쓰셨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도하는 사람 절대 건들면 안 돼요. 아합이 이거 엘리아 잘못 건드려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뭐 비가 안 내렸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혹시 그 보면은 어떤 목사님 입이 좀 걸어요. 근데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경우에 여러분 판단하시지 말고요. 잘 들으시고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은 건드는 게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자, 아멘. 아멘 소리가 정리.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사역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런 그 뒤에 나오는데, 자, 은사 부분이 나오는데, 은사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써야 돼요. 교회의 덕을, 덕을, 에드파이라고 예, 하죠. 덕을 세우는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내가 무슨 은사가 아니다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주, 그, 자기 은사를, 그, 이제, 하나님이 교회에 덕을 세워주시는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은, 뭐, 첫 번째, 그, 굉장히 신앙이 어린 사람일 수 있고요. 두 번째, 교만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제 은사 자랑하지 않아요. 다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다 있어요. 사실 우리 목사님도 보면 세상적으로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웃음> 근데 하나님을 팍 낮추셔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사역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은사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인사 있다. 내가 무슨 사도 다니는 사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서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아까 사도, 선지자 목, 목자 교사 복음진거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하려고 부르신 지도자들이죠.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자, 보시면 고린도전서 여러분 보시면 고린도전서와 로마서 에베소서 이건 전히암기를 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로마서 에베소는 암기를 하시는데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것들 시작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자 지혜의 말씀은 이제 지혜의 말씀이죠, 말그지식의 말씀 뭐예요? 자, 이런 경우 저도 당해봤습니다. <웃음> 예, 저도 당해봤는데 무섭습니다, 하나님. <웃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는 영분별도 있어야 하고 예언도 필요해요, 예언도 사실 예언도 필요하고요. 그 뭐냐면 화란 신학자들이 아브라함 카이퍼나 이런 그냥 켈빈주의적인 신학자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더 이상 없다고 하는 그건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는 거죠. 있죠. 근데 뭐냐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잘 트레이닝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뭐죠? 그 우리 이 청소년들한테 총을 줬어요. 거룩한데 쏴라는데. 근데 이 트레이닝이 안된 청소년 총을 좀 어떠세요? 아무데나 쏴버리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구하지 마시고 은사는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은사는 은사는 뭐냐면 하면 주시면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 뭐가 중요하죠? 준비하신 게더 중요해요. 준비의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언도 은사고 방언, 뭐 방언 통역도 있죠. 제가 불신자 시절에도 보니까 교회가 보면 막 예언하고 어떤 교회가 보면 방언하고 그걸 통역하시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는건 아니고 그건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죠. 그래서 하는데 이건 모든 건 뭐냐면 열매로 그걸 판단하시면 돼요. 열매로. 악한 열매가 된건 그건 잘못된 거죠. 선한 열매가 맺히면 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 보면 고린도전서에만 병 고치는 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사도 교사 돕는 것, 다스리는다 은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신 분도 계시죠. 능력행한 여러 은사를 받으신 분도 계신데, 자, 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오중지김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사도, 사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현대로 표현하면, 이 사람은 교회 개척만 하다 끝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영광을 받았다, 사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 보세요. 그 개척하고 끝나는 나중에는 참수당하잖아요. 바울, 바울 우리 사도 바울 봐보세요. 그러나 그는 이미 삼층전을 봤죠. 해분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 그 바울 대단한 사람이죠. 언어에 능통했지. 그리고 헬라 철학, 히브리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 어마무시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더니 세상적으로 보면 인생 끝난 거였죠. 그러나 그는 삼층전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사도 바울이 한건 교회의 개척하다 끝난 사람이에요. 사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함부로 사도 살려고 하지 마세요. 다음에 애원자,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원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보통 경우 보면 쓴소리가 많아. 지도자들 구약에 보면. 그 이사야도 톱으로 켜 죽였죠. 그렇게 죽임을 당했죠.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아주 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야. 왜? 목숨 걸고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쉽지 않아요. 자, 다음에 이제, 그니까 사도 선지자 다음에 이제 목사. 이제, 우리 목자나 교사는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보금자나 하는 자, 특별히 이제 더 그런 은사를 주신 분들이있는데 이런 지도자들이죠. 어, 사도, 선지자, 목사, 목자, 사목 교사, 보금자는이 사람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히 자기 목숨을 던질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여러분이 사모하는 건 좋은데, 은사를 받으시면 사약을 감당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데스티네이션을 주신 거거든요. 너의 사명은 이거다. 그러면 그 사명을 위해서 돌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준비하실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은사를 함부로 구하라고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때를 쓰면 주시죠. 근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 준비되시면 여러분께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의 은사에 이런 부류가 있다. 이런 부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숙제를 하시고 여러분이 그 전에 뭐 해야 될까요? 먼저 가장 먼저 성경에 통달을 하셔야 돼요. 말씀에 통달을 하셔야 되고 어떤 사역을 하시기는 많은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한 거예요. 제 예를 들면 저의 경우는 이제 20대 선교사를 선교사를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40대 후반에 보내셨네요. 왜? <웃음> 혈기 다 빼시려고. 타이밍이 있는 거라는 거죠. 네. 자 여기에 나와서 자세히 설명이 설명이 좀 했는데요. 애언 에언 다음에 섬김, 봉사, 가르침, 권위, 구제, 다스림, 긍휼을 베품 있는데 여기 애원 한 부분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진리를 그대로 말해. 우리는 통로예요. 통로. 우리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걸 그대로 말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예를 들면. 나단을 한번 보세요. 다윗한테 이야기할 때 위험보다 많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윗이 화나다. 죄를 처형해라 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면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여기 이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대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주셨으면 그게 선지자인 거죠. 선지자가 어디 예언해줬다고 돈 받고 이런 건 선지자 아닌 거죠. 그분은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이고, 어쨌든 이 은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하시라고 섬기라고 주신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사도성도 있고 복음전파 목사 교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 이 있는데, 자 우리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이제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제 지혜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말씀을 푸는 거고요. 지식의 말씀은 사전 정보 없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 특별히 여기서 영분별도 굉장히 중요하죠. 현대는, 현대는 너무 이제 우리 복음이 오염이 많이 됐어요.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그, 정말 이제 특별하게 더 이 영분별의 은사가 많이 필요한 시대를 좀 살아가고 있어요.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 절대 마귀들은 이제 진짜 좀 이렇게 레벨이 있는 마귀들은 처음부터 악한 모습으로 안 와요. 선한 모습으로 와요. 그러나 끝이 다른 거죠. 뭐 이다는 끝이 다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특별히 현대는 영분별의 은사가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준비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신들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죠, 현재. 여러분 보면, 제가 분명히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지금 이제 그, 결국은 어떤 거예요? 모든 학문들이, 교육하기든 공학이든 모든 학문들이 이제 신적이, 영적인 영역을 지금 터치하고 있어요.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인간의 어떤 한계들을 이제 본 거죠. 영적인 것과 접혀해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슬람, 증산도 이런 애들이 성경을 더잘 알아 그리스도인들보다. 이건 굉장히 이제 사실은 이 이슬람 애들하고 만나 보면 성경이 어디가 잘못됐다. 예수는 왜 이렇게 가짜인가 이런 걸 말을 해요. 예, 저는 이슬람 애들하고 접해있거든요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만 이렇게 성경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세례를 침례를 받을 때 이미 나는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그 핍박에 동참하겠다고 하시고 받으셨죠? 그렇죠? 아멘. 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영원한 그해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가보면 이제 능력 전쟁이 신들의 능력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투가 엄청난 거예요, 실제 모든 영역에서. 자, 결국 말씀 있는데 제가 서두에 부드럽게 말씀해요. 성령을 안 받고 어떻게 이길래요? 불가능. Impossible.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생겨 더 그럴 거야. 예전에 제 학생들 30년 전인가요? 사무엘 헌팅니 이제 앞으로는 이제 문명의 충돌 이야기면 신들의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이슬람이나 힌두나 다 신들이죠. 뒤에 다음에 공산주의나 사회주도 마찬가지예요. 신이에요, 영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많이 언급한 주체사상도 그 단일 종교잖아요. 세계 10위권 안에 들은 종교예요.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 무장을 해제를 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있는 싱가포르는 그렇지 않아요. 자 국방력을 더 강화를 해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가 좋지만 국방력을 더 강화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어떤 자그 영들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어 여러분에게는 더 강력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제잘하셔서 이런 성령의은사들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사역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보시면 그구약의렘넌트라고 남은 자사상이 있죠 신약은 뭐죠? 이기는 자, 이기는게 뭐예요? 오버컴한다고 하는사람는 오버컴. 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신약은 이기는 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심플하게 보면 여러분 많은 설교가들이 우리 일반 개혁 교회에도 연옥이 있는 컨셉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아요. 어둠과 빛의 관계예요. 해븐과 헬은 해븐과 헬은 어둠과 빛의 관계고 여기는 이기는 자들이 가는데 성경을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는 요한계시록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왜? 이제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죠요 여기는 해부는 이기는 자들이 가는 거지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가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깨우셔야 돼요. 깨우셔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 지금 깨우고 계세요. 지금 일어나야 돼요. 지금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고요. 아 이게 지금 내가 정말 이 성령을 받아서이 이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지 않고는 내가 해본에 못 가고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절대로 행위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 행위로 갈 수가 없죠 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계시록 21장 8절 보면 두려워하는 질 핍박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까지 불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세상이 무서워해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The f u r n a c e of so Fire죠, Sulf u r Fire죠 여기 불과 유혹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다니까요 여기 경험하신 분들 계세요 여기에 해본 갔다 오신 분들 계세요. 여기에 지옥 갔다 오신 분들 계세요. 근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야기해야 돼요. 분명히 이걸 이야기하지 않은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 어쩌시려고 나중에 어쩌 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징벌을 감당하시려고 하냐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저 분명 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 밖에 있다 이건 처음부다 지옥에 있다는 라 말이에요 연옥 없어요 단태가 이렇게 꿈꾸다가 잘못 본것 같아요 단태 신곡에 연옥이 나오죠 이게 예, 잘못 보신 거 잠시 헷갈락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헤브 아니면 헬이에요 이분법이 아닙니다 정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모두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계십니다. 같이 만나서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기도를 좀 하시는데,